선진포크 선진포크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낳고, 먹이고, 키우고, 포장하고, 유통까지 정성껏 키운 맛있는 시스템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맛있는 돼지고기 선진포크 안녕하십니까?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BS 인턴 아나운서 김진규입니다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11월 정기모임의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코펜HR 정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달 처음 참석하신 신규 정회원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개는 고운세상코스메틱 CFO이신 정민정 이사님이십니다. 회사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이고 주요 사업은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그리고 직원 수는 161명입니다. 2018년 7월에 스위스 최대 유통기업 미그로스 그룹에 인수되어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정회원이신 스테치패코리아 인사팀장이신 박명호 이사님 소식입니다. 회사 위치는 인천 영종도 이고 주요 사업은 반도체 패키징 소부장 제조이고 직원 수는 4,400여 명입니다. 다음은 예전 정회원이셨던 한국알파라발 송진경 차장님 소식입니다. 4년 전 개인적 사정으로 정회원 갱신을 못하시게 되었고 오늘 오랜만에 유익한 컨텐츠를 학습하시러 오셨습니다. 다시 정회원으로 갱신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초대 게스트 소식입니다. 이번 달 초대 게스트는 충북대 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 정진섭 교수님입니다. 정진섭 교수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연구과제를 수십여 년간 해오셨고, 앞으로 저희 협회의 산업부 대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특별 초대 손님의 인사는 방송이 끝난 후 현장에서 송인선 앵커께서 직접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혜원 소식 업데이트입니다. 우리협회의 수석 부회장이신 서문규 이사님께서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를 떠나시고 동탄에 위치한 ASM 코리아 인사팀 헤드로 이직을 하셨습니다. ASM 코리아는 네덜란드가 본사이고 반도체 장비 소부장 유명 기업입니다. 직원 수는 302명입니다. 다음은 협회 공지사항 소식입니다. 첫 번째 공지사항으로서 12월 송년회 준비 소식입니다. 날짜는 12월 6일 월요일이고 장소는 코트야드메리어트남대문호텔입니다. 12월 송년회 드레스코드는 남성은 검정블랙 여성은 와인색입니다. 자세한 송년회 공지는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작년 10월에 사무국장으로 합류하셨던 민호이 사무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어 후임 사무국장으로 유일남님께서 합류하셨습니다. 신임 유길남 사무국장께서는 법학을 전공하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하시고 영어 커뮤니케이션도 무난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며칠 전 이메일과 단톡방에서 공지를 하였던 산업부 과제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책제안 설문조사에 아직도 참여들이 없으셔서 꼭 참여를 앙청드린다는 상임 대표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주한외국기업뉴스방송 GBS 11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GBS 인턴 아나운서 김진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